힘자랑하는 날 힘을 왜 힘자랑을 하느냐 오늘은 3대 운동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26년 7년 운동하면서 3대 운동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원활한 운동을 한 적은 없어가지고한적 없는데 오늘 한번 정말 제 최전성기 때 힘이 많을 때는 아니지만 요즘에 저 정도 근육량 저번에 제 인바디 했었죠 이제 이 정도 근육량으로 보디빌더가 어느 정도 들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커뮤니티에 언더아머단속반이라고이 3대 운동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 3대 운동을 합한 거를 합한 무게가 500kg가 안 되면 언더아머는 입지 말라 이런 언더아머단속반이 잠깐 유행이었는데 재미로 저는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이 저는 5 0 0을못필것 같기는 해요. 430에서 450 정도 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순서는 벤치프레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홍원이는 매키워들이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한번 보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해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 착한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잘못 들어요 못 들어도 몸이 좋으면 되잖아요 보디빌더니까 몸이, 몸이 좋으면 되지 어떻게 할 거야 하, 그래도 많이 들수 있게 450을 넘는 목표로 자 이제 시작입니다 120, 120부터는 보조자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끌고 내릴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는 보조자가 하고 120 먼저 들고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140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으악! 140! 130하고 140할까 하다가 140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도전! <웃음> 안 되네. 140을 못 들은 관계로 어, 500은 날라간것 같습니다 분명히 날아갔습니다 120으로 벤치프레스는 120으로 아... 이거 심한데? 참, 참고로 제가 예전에 바디빌더 때는 혼자 그냥 원활했을 때한 180정도까지 했었거든요 어그렇고어 아, 아, 지금은... 정말... 와... 아, 벤치프레스는 이렇게 망했습니다 폭망했었나다 폭망했어 개망했네 아... 이번에는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스쿼트. 스쿼트는 4 5이상을해야될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도전. 워밍업. <웃음> 어, A few moments later. 자, 90kg 내가 세팅하고 내가 다하니 <목소리> 이런 들자140 도전 오우0아1 6 0할수1을0도140 160 도전! 80해볼게180아 이거 하면은 언더아머에 입을 수 있는 길이 약간 보입니다 희망 180 도전! 나이스 나이스 180 190을 안 할래요 도전을 아예 안할것 같아 아 어, 힘들어 5 k g c e Nice. n 1 9 0 n 하면 다시 한 번만 190 한번 해보겠한번해보두190 도전! 스커트 190도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안 하겠습니다 <웃음> 어저께 하체 운동했어요 솔직히 핑계같이 들리겠지만 아무튼 180에서 끝나는 걸로 이번 마지막, 데드리프트. 두 가지 합이 300kg니까, 여기서 최소한 150. 목표가 어, 170 되면, 3470. 그러면 아주 뭐 비슷해지니까, 하고 어, 370 목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워주는 데드 100kg. 140까지는 가볍네 170까지는 무난하게 될것 같은데? 내가 200 하면 그러면은 500. 아, 희망이 좀 보이는데? 아, 또 이러니까 벤치 프레스 120. 아, 씨. 안타깝네 170, 도전. 200은 못될 것 같다는 게 바로 왔어요. <웃음> 바로 하네. 아 무겁구나. 170. 170. 1 9 0을한번 190. 보호장비 없이, 스트랩 없이. 쌩! 쌩 몸으로. 이거 들면 은 500에 거의 다 490. 190. 도전. 이성신가도 없어요. 이 열악한. 어? 이 열악한. 아... <웃음> 이렇게 여기다가 본드 발라놨어요 안 움직이네 어. 어, 다시 한번 아아 어. 어. 아 190은 안 돼요 190은 안 되고 8 0여러한 번만 해볼게요 이로써 어. 언더아모의 날라갔어. 아, 이거 지나지날수서그 벤치 120이 진짜 막 안타깝네. 아, 자, 180km에서 180분이다. 이거 성공하면 어, 합이 480.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진짜 저는 한450 정도 생각했는데 470이면 충분하게 괜찮습니다 저보다 많이 드는 분들 엄청나게 계시겠지만 어, 저는 이제 스트렝스 훈련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 트레이닝에 맞게 훈련을 한게 아니니까 재밌게 이렇게 봐주시고 어, 이 정도 근육량 있는 사람은 보디빌딩식으로 3대 운동을 이 정도 한다 나중에 좀더 컨디션을 더 올려서 다시 도전 그리고. 다른 보디빌더랑도 시합스태스 훈련하는 곳을 가서 한번 그들과 대결을 하고 배워보기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더아머를 입지 못하는.